코필라 녹이기 시술을 받았는데요 음, 주사판을 들어갈 때 따끔한 정도였고 오히려 시술 끝나고 나서 얼얼한 느낌 때문에 좀 불편했던 거 말고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코를 살짝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해진 게 느껴지면서 네? 느껴지면서 코필러가 녹는 중인 게몸소서 느껴졌고